오늘 일상의 신원입니다. 네, 오늘은 우 친구들과 함께 오늘은 먹방하면서 네, 토크쇼 진행하려고 이렇게 진로방송을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있음. 여기에 여자 친구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먹, 먹을 텐데 우리 행규 v 님기대해 주실래요? 아, 기도요? 네. 아, 유튜브 기요 <웃음> 네. 아, 하겠습니 행규님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허니의 일상 유튜브를 통해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되게 하시고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아 댓글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 어, 어, 잘안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신나님 배신 분 너무 귀엽게 생겼다고 아, 감사합니다. 와. <웃음> 이런거 처음 <꽤> 들어봐요. <웃음> <와. 언니가 웃음> 하얀색이 있는데 <어릴 건데> 보였나? <웃음> 친구분들은 화장 안 하시나요? 네, 안 해요. 지금 했다가 네. 그만합니다. 본연의 네. 모습이 좋다고? 재밌지 않요이우리비 피부? <웃음> 자기소개 했나? 안 했어요. 아, 자기소개. 빨 자기소개 하세요 저는 <웃음> 김진홍이라고 합니다. <웃음>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스틸... 스트리머로서 행규TV를 운영하고 있는 또 현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아... 행규TV 네. 어, 예진님 감사합니다. 아주 무슨 소리였다고. 좋아요? 저요. 어... <웃음> <웃음> 진호님 오늘따라왜 이렇게 왜소해 보이네요 아그래니다아 그러니까. <웃음> 어, 아, 감사합니다 어, 저를 많이 귀여워해 주시네요 댓글을 어디 있죠? 네. 댓글 많이 들었나요? 저를 다 귀여워해 주시네요 예진이라는 이름이 똑같 아, 아닌가요? 그래? <웃음> 아 달라요 한예진, 이예진, 정예진 어, 감사하네요 정예진은 아, 어떤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 <웃음> 이구동성 키즈가 뭐야? 일탈 궁금하다 하시는데 일주일이 아, 희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항상 학 끝나고 제가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네.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 진짜 아, 것아 이거 말해도 되나 <웃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네. 궁금해 하시니까 <웃음> 저희가 항상 가는 곳이 한국이 <웃음> 되세요. 최근에 아, 인상녀아 여자친구 있어요. 네. 어, 여자친구 네. 가있어서 여성생관장님 분... 아, 네. 죄송하네요 아. <웃음> 그림 누가 제일 잘 그리세요? 그림은 그림. 그림. 내가 제일 잘그려죠 내가, 내가 잘, 잘, 잘 그리죠, 그리죠. 생 갖고 올게요 <웃음> <웃음> 네, 아, 네, 아, 오,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일단 좀 그린다고 그렸는데 죄송해요. 아예 그 어. 짠. 어 많이 데그자 짱공에 나오는 그 치타 아닌가요? 네. 치에 나오는 거 같은데. 이오오가까이도그리 내가 제일 잘 그리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먹 하나 둘셋 물만두 군만두 하나 둘셋 시작! 군만두 군만두 하나 둘셋 물만두! 너 뭐? 음. 아, 짬만네 짬뽕 하나 둘셋 짬뽕, 짬뽕. 백성색, 흰색 하나 둘셋 검정색 빨라지니 오. 어예니 이상언니의 상언니니이니의이니상니이니상니상니상니상니상니의이니의이니상니의이니상니의이니의이니상니상니상니상니상니의이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통통 빵고. 오, 오는 내가 어려워. 옛날 오빠 아니 그냥 오빠가 여기서 이제 언니 일 언니 일 언니. 이다셔. 언이허니일 언니. 에이 일사 니이 일사 고니. 17요 이스마 오빠를 는데말 없어. 오늘은 경교가 은 지... 있잖아 목방을 했는데 말 없어. 집에 가면 목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드럼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있고, 있고, 피아노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공다님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그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군군군는거 아니야? 군군군군군 아이안들려안 들려요 뽕이 안 들려요 이란말잘이들요 뽕이 안요이있어요 뽕이 풍요 뽕이 안들요빨이돼요 뽕이 안요발이안 들려요 뽕이 안 들려요 뽕이 안 들려요 뽕이 안쿵쿵요 뽕이 안 들려요 뽕이 안 들려요 뽕이 안들요이안들이안요 뽕이 이안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아멘 오늘 라이브 함께 하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컴퓨터 핸드폰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제가 화면에 막상 나오니까 아주 어렵네요 이거 아 재밌었어요 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원래 안놀랐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어 갑자기 차냐 했는데 되게 좋네요 네, <웃음> 뭐, 집에 조심히 가겠습니다 <웃음> 근데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이랑 함께 방송하니까 더 좋네요 오히려 저 텐션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앞으로도 혼니 일상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행큐TV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혼자서 라이브 하다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하기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라이브 하니까 되게 저도 되게 즐거웠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오늘 함께 해준 우리 진홍이와 현규와 정인이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규TV 많이 구독해주시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하여 우리 다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음식도 먹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저 놀고 먹고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기를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제일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와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가운데에도 그들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저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고된 삶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힘든 자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슬픈 자가 있다면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안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우리 또 만나요 음 네. 그러면 은 여러분, 모두 허니에 일상 또행에 t v 까지 많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지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 이다이 <웃음>